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번 영상은 매일 돌아야 되는 카우스 던전과 가디언 토벌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esc 누르고 카드 보관함에 들어가줍니다 점핑하신 분들은 이트라시온 카드 6개가 전부 다 가지고 있을거고요이 카드를 전부 다 장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저장까지 누르셔야지 효과가 적용됩니다 일단, 파푸니카 기준으로 5시 방향에 이 붉은 깃발이 가디언 토벌이고요그 왼쪽에 카오스 던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자, 카오스 던전에서는 하루에 두번할수 있습니다. 공명의 기운을 사용하는 건데, 매일 두번 정도 충전이 되고, 다음날 6시에 초기화됩니다. 그래서 매일 두 번은 본인 레벨, 나의 아이템 레벨, 여기 맞는 레벨에 맞춰서 도시구요. 어 그러면은 요렇게 아이템들을 받게 되는데 어, 점핑으로 받은 아이템이 더 좋기 때문에 매번 그냥 분해로 갈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도시다보면은 요런 보석들을 받게 될거예요이 보석들은 여기 보석 합성을 통해서 각각 레벨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석 합성을 통해서 어, 한 3레벨? 4레벨 이상 됐을 때 그때부터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보석을 사용하는 방법은 이 보석 위에 그냥 우클릭을 통해서 장착을 해주시면 되고요. 캐릭터 정보 보는 P 버튼을 눌려서 여기 보석, 이 보석함에 내가 이제 착용 중인 이 보석의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카오스 던전은 하루 두 번만 돌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자 추가로 공명의 기운 없이 돌 때는 이제 요런 아이템들은 받지 못하지만 이제 정화의 파편과 갈망의 결정, 요런 파편들을 받거든요. 이 파편들을 받아서 바로 옆에 있는 마법학자 제네카한테. 교환을 해줍니다. 자, 1티어 물물 교환에서는 인재 각인서, 2티어에서는 소의 각인서, 3티어부터는 각각 필요한 거를 교환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우리는 처음에 각인서를 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1티어의 각인서와 2티어의 각인서를 먼저 바꿔 주시는 게 방법이고요. 어, 하이퍼 익스프레스로 먼저 하신 분들은 이 각인서를 먼저 받기 때문에 이 물물교환에서 나오는 각인서를 파셔가지고 골드로 바꾸시면 됩니다 파실 때는 거래소에서 가장 비싼 걸 파시면 되고요 Alt Y를 누르면 거래소 창이 뜨게 되고 각인서 선택에 각각 가지고 있는 등급으로 선택하신 뒤 여기 최저가에서 가장 비싼 걸 알아보시고 그때 판매를 하시면 됩니다 저처럼 하이퍼 익스프레스로 점핑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일반 점핑하신 분들은 지금 각인서가 없기 때문에 카우스 던전 어, 자기 레벨, 파프니카에서 자기 레벨에 맞는 거 먼저 두판 도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1티어죠? 1티어를 먼저 바꿔야 되기 때문에, 로엔델 4단계, 2티어는 페이튼 4단계를 도시면은, 쉽게 그 각인서 교환하는 파편을 전부 다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각인서는 이제, 어, 메, 게임 메뉴에서 각인 효과에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리스트가 나오게 되고요이건 이제 캐릭터마다 각각 필요한 게 달라요. 직업 효과, 이거는 각 클래스별 두 가지 효과가 있고, 전투 효과가 있는데 딜러는 원한 서포터는 각성을 먼저 맞추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하루에 또 두번 돌아 대는게 있는데 바로 옆에 있는 가디언 토벌입니다 가디언 토벌도 이제 본인 레벨에 맞춰서 도시면 되고요 여기서부터는 그냥 막 들어가기 보다는 어각 보스 패턴별 공략을 먼저 숙제하신 뒤에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여기 왼쪽 위에 적혀있는 영원 있죠 가디언의 영원 여기 이제 할수 있는 판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걸 두판다채우게 되면은 더 이상 보상은 나오지 가 않습니다 그리고 가디언 토벌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 치유물약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배틀 아이템인 회복약을 사용하기 때문에 아이템 받으신 이 회복 배틀 아이템 여기서 이제 고급 회복약을 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사용하실 때는 어 아이템 상자 10개를 전부 다 열지 마시고 그때그때 필요한거 하나씩 꺼내서 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디언 토벌에서는 이 신호탄을 사용하게 되는데 모든 가디언 토벌에서 다 쓰게 되고요 자 가디언 토벌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렇게 번호가 있습니다 파티별로 이 파티별로 번호 순서대로 먼저 신호탄을 쏴주셔야지 이 보스 위치를 볼수 있고요 지금 저는 2번이기 때문에 어 지금 1번분이 사용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다음 이 보스가 때리다가 도망을 가거든요 그때 다음 차례인 제가 이제 2번이니까 그때 신호탄을 사용해야 됩니다 맵에 있는 여기 거점에 가시면 전부 다 배틀아이템을 재충전해 주거든요 그때는 가지고 있는 개수가 소비됩니다 자 다음 일일 콘텐츠는 여기 미니배베 선물상자 바로 옆에 있는 프로키온 나침반을 눌러줍니다 여기 눌러주면 매일 할수 있는 3가지와 매주 한번할수 있는 유량선이 있습니다 자 필드보스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번 어, 카오스 게이트도 하루에 한 번, 모험선도 하루에 한번 이렇게 보상을 받을 수가 있고요 여기 등장 알림 정보로눌리셔고 어디서 등장하는지 알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숫자는 아이템 레벨을 말하는 거고요 본인 아이템 레벨과 가장 어, 비슷한 구간에 가시면 되겠죠 저는 지금 1300대니까 어, 아우리온이나 이 모아케를 가면 될것 같습니다 자 위치는 이렇게 나침반 누름 나오고요 모아케가 파프니카에 나오는 필드보스기 이 때문에 모아케가 좀 가장 하기 쉽구요. 이렇게 마크 뜨면서 필드보스 위치가 나오죠. 이 위치에 가셔서 등장 시간 전에 미리 대기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27일자 지금 녹화 기준으로는 다음 출원 일정이 지금 밤 10시에 있네요. 이렇게. 진행 일정에 보시면은 몇시부터 몇시까지 나오는지 알수 있고요 일단 필드보스는매 1시간마다 나오기 때문에 언제든지 할수 있기 때문에 시간만 딱 맞춰 가시면 됩니다 다음 유령선인데 유령선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만 할수 있습니다 유령선은 총세가지가 있고 어 여기 보면 위치에 어 월드맵 표시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레벨에 맞는 거 이름을 외우신 다음에 어 1370보다는 그림자를 헤매는 유령선 요게 조금 더 레벨이 낮네요. 자, 그림자 유령선, 이렇게기억를해주면될것 같고, 이 상태로 이제 월드맵에서 검색을 하셔야 됩니다. 자, 유령선이 지금 안 나오는데, 안 나오는 이유는 오늘 일정에 유령선이 없어서 그런 것 같고요. 자, 보니까 28일, 토요일부터 나오게 되네요. 하루 번갈아가면서 아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필드보스하고 유령선이. 아무튼 유령성 위치 찾을 때는 여기 세계지도에서 유령성만 치면은 아까 그세가지 종류 나오거든요. 거기서 본인 레벨 맞는데 클릭하시면은 여기 바다 위에 떠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가셔서 대기하고 있다가 열리게 되면 그때 들어가면 되고요. 자 카오스 게이트 자 오늘은 보니까 카오스 게이트도 등장하지 않았네요. 자 카오스 게이트 제가 1300대이기 때문에 일렁이는 광기군단을 가면 될것 같고요. 28일부터 나오네요. 위치를 클릭하시면은 여기 티카티카 열탕 여기 이제 빨간색 깔원피시가 나오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해당 컨텐츠가 있을 때는 이렇게 위치 찾기를 통해서 본인 레벨에 맞춰서 들어가시면 되고요 모험섬은 이제 매일 모험할 수 있는 여기 섬들이 매일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짐없이 하루하루 매번 가주시는게 좋고요 매일 총 다섯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이 세가지 중에서 한가지만 돌수있고요 딱히 뭘 먼저 해야 된다 요런게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 그 부분은 어,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하면 되고요 자, 목표는 이제 섬의 마음을 얻는 게 최고 목표고 중간중간 이렇게 스킬 룬을 얻을 수도 있고 어, 몇몇 섬들은 골드가 드랍되는 섬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상도 잘 확인하시면서 매일 도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매일 돌아줘야 하는 이벤트 던전이에요 지금 마을아카 페스티벌에서 이제 마지막 단계 8월 25일부터 9월 15일까지 하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거 이제 매번 한번 한번 보상받을 수 있거든요 한번 더 피어나라 모코코라는 이벤트 이름이고요 어, 이 이벤트를 하기 위해서는 이벤트 섬인 마하라카섬에 가셔야 되고요 자, 마하라카섬은 어, 월드맵에서 마하라카 파라다이스 라고 검색하시면 은 루테란 동부에서 이 오른쪽에 있는 마하라카 파라다이스 이쪽에 한번은 직접 가주셔야지 어, 다음 이용할 때전기선으로 한번에 갈수 있거든요 이 마하라카 파라다이스 자체는 항상 들어갈 수있고요 이벤트 시간은 짝수 시간에 열립니다 이벤트 시간 적혀 있죠 0시부터 2시 4시 이렇게 짝수 시간에만 열려있고 이 이벤트는 협동캐스트이기 때문에 1일 1회 계정 내에 하나의 원정대로만 참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서버와 어, 혼동이 없으시길 바라고요. 자, 마을아카파라다이스 가기 위해서는 출항 준비 다시 입항하기로 들어가시고요. 자, 전기선을 통해서 아까 루테란 동부로 먼저 가주셔야 됩니다. 여기 루테란 행으로 가주시면 되고요. 자, 먼저 처음 들어오시면은 여기 해당 NPC를 통해서 자 퀘스트를 받으시면 됩니다. 자, 마하라카 섬에 도착하을때 여기 퀘스트 진행하시다가 다람쥐 요물을 받으면 여기서도 또 퀘스트를 진행해주세요. 어, 퀘스트 보상으로 받는 이 엠마의 찢어진 일기장은 아이템 분해를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설 호크업 선택 상자와 어 실링, 그 다음에 마하라카 입세를 받을 수가 있네요. 어 실링은 이렇게 Alt 우 클릭으로 전부 다 쓰시면 되고요. 그걸 12시 방향에 있는 이 노란색 퀘스트는 하루에 한번 반복 퀘스트로 받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도 또 마하라카 입술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루에 매일 해줘야 하는 컨텐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은 주간 꼭 참여해야 하는 어비스 던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